기쁜 작 깊은 산 동물 마을에 어느 작은 깊은 산골 동물 마을에 여우 두루미가 있었대 여우 두루미가 있었대 짧은 이에 붉은 한개 귀여운 꼬리 길다리 붉은 머리 우아한 옷을 은 서로 정말 달랐대 그래서 항상 닮 We're g o n a m a e 어느 작은 깊은 d 골 동물 e e p the circle to moon. On a sudden, keep the c i r c 두루미가 있었 o 짧은 입에 뾰족한 게 귀여운 꼬리 길라랑이 붉은 머리 우아마리게 두번 서로 정말 달랐네 그래. 그래서 항상 다던데 뽕킹겨나 침실 난 구름이 더긴 병을 가져와 어? 어? 어? 많이 먹을 거야. 침! 뽕킹겨 동물말에 바늘장장기 깊은 산골 동물 마을에 r c l e 깊은 n t 동물 마을에 여 n the d o u b l 루미가있었 t h 은 c 에 r c 한 e don't worry, you're too many nice s 은 깊은 여우 두루가 있어 여우 두가 있어 때은한게귀여 거리 다란그 머리 아 우말달대 그래서, 아 어, 뭐, 그래서 항상 어느 장은 깊은 사걸동물마을에 어느 장은 깊은 사걸동물마을에 여우 두루니가 있었대 여우 두루니가 있었대 젊은 입에 뾰족한 게 귀여운 꼬리 길다란 입 붉은 머리 우아 날개 둘은 서로 정말 달랐대, 달랐대 그래서 항상 다 떴대 英呀 사골 동물마을 작은 깊은 사골 동물말 여우 두루미가 있었대 여우 두루미가 있었대 짧은 입이 뾰족한 게 귀여운 꼬리 길다란 입 붉은 머리 우아하게 두루 서로 정말 달랐대 그래서 항상 다 떴대 이번엔 여우 집에 두루미를 초대해 나아간 점심 에 스프를 담아주었다네 먹을 수가 길었대 우리를 갖다댔지만 스프는 먹지 못했지 하! 당황한 두루미 어쩔 줄 모르고 또 눈치 없는 야우 놈은 야너왜안 먹어? 또여우의 마리킹 받은 두루미 한마디 너 지금 해보자는 거야?